잉여맨 러블록들 리야 우리가 벌레가 되었어 무당 무당 무당벌레 무당. 무당 무당. 무당. 무당 무당 무당 무당 무당 무당 무당 무당 무당 무당 무당 무당 무당 무당 이제 우리가 먹을 걸 먹고 수련을 해서 어 여기 봐봐 엄청 큰 벌레가 있어 개미다 개미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우리 때려보자. 어, 때리니까 경험치 올라. 오! 아아아 오, 아 때려, 때려, 때려, 때려. <웃음> 어! 레벨업 했더니 내가 다른 벌레가 됐네 노란색 무당벌레가 됐다. 우리 딴 데도 가자. 어, 어, 어. 어. 어 리어야너 뭐야? 응? 너 다이아몬드 무당벌레가 된 듯? 어, 나도 됐다. 딱정벌레 같다. 딱정벌레. 우리 딴 데도 가자. 어, 사막의 아저씨가 여기를 지키고 있나 봐. 오 나도 사막이 아저씨같이 아저씨, 같이 아저씨가 되고 싶어. 오케이, 우리도 강해지자. 이거 먹을 거 먹으면 강해지나 봐. 저거 똑똑똑똑똑똑 먹자. 먹자. 어? 나 회색, 회색 깔 됐다. 파리같이 생겼는데, 나 파리 아니야. 이거? 어? 우리 저기 위에 뭐가 떴는데 참여해볼까? 그럴까? 어? 가운데로 와봐. 어? 이거 동이 눌러? 어디 가나? 봐 미니 게임도 있나 봐. 이거에서 미니 게임도 하면서 약간 성장시키는 건가? 어? 뭐야? 어? 어? 이거 달리기 게임인가봐 달리기 빨리 많이 많이 간 사람한테 보상이 있는 뭐 그런 게임이야 아! 나 떨어졌어 오케이 우리 1등인가? 이거 보상이 있겠지? 벌레로 점프업하니까 좀 기분이 새로울지도 내가 1등이야 네가 1등이구나 안돼 떨어졌어 흡 아무것도 안 주는데 원래 벌레는 나는 건데 왜 날질 않아? 자 간다 빨리 성장하고 싶다 어 됐다 나 왔어 아까 그쪽으로 와 그쪽으로 빨리 와봐 여기에 무슨 상자 같은 게 있어 우와 뭐야 우리 앞에 이상한 벌레 엄청 큰 벌레 있음 저거 뭐임? 이거 때리니까 경험치 막 준다 여러분들 저 지금 멋있는 벌레가 됐습니다 레벨 13이고요 야너 싸울래 나랑?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. 미안. 너, 야, 너 조, 진짜 까부지 마라, 벌레야. 미안. 너가 너 벌레 같다. 따라와. 우리 우리보다 큰 벌레 있으면 도망쳐야 된다. 알았다. 아까 나 때리려고 했다, 어떤 애가. 나 그럼 빨리 커야겠어 어. 여기 여기 벌레 입구가 있는데? 이거 뭐야? 들어가볼까? 여기 누가 다른 벌레가 여기 점령하고 있대 들어가보자 여기 점령하면 뭐돈 주나봐 어 다른 벌레가 여기 벌레집인가 봐 여기 저, 우리가 점령하자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이거 아무래도 이 벌레집을 점령하면은 돈더 주나봐 어 그러네 무슨 별같은거 줬어 요키 여기는 내가 점령했다 이 벌레님이 이 딱정... 너 진짜 벌레같다 아 어, 여기 점령했더니, 보상을 주는 건가 봐. 오! 어! 나 개미 됐어! 개미는 뚠뚠뚠. 뚠뚠. 오늘도 뚠뚠뚠. 뚠뚠. 열심히 일을 한다, 뚠뚠.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. 개미가 성장했는데, 다른 벌레들 잡아서 성장해야겠어. 어, 여기는 모래지역인가 봐. 어이 벌레가 나 공격하려고 와야야야야 싸워 볼 거야 싸워 볼 거야 싸워 볼 거야 싸워 볼 거야 오나나나나나 죽였어 다른 오. 벌레 아 어, 데미지 좀 센데 이게 바로 어 약한 자는 좌워 먹히는 약간 벌레의 세계다 요민아 너 되게 멋있는 벌레다 <웃음> 좀 벌레라는 말 들으니까 안 멋있는 것같기도하네 야너 어딨어? 우리 한번 얼굴 좀 보자 얼굴이 아니지 어? 어? 야너 어? 여기 뿔 달린 벌레됨? 뭐와 멋있다 멋있다 너 어딨니? 안녕. 너 옆에 어? 있어. 너 나랑 똑같네? 아자 이젠 다를걸? 인사하자 도망가. 인사 도망가! 안녕 야야얘 잡자 야, 우리 따라오자 잡자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 빨리빨리 빨리 도와줘 도와줘 어! <웃음> 어이 강하네 와이 옆에 우리 진짜 큰 거미 거미 볼레이스 우리 샤워몰러 쫓아오는 중 오디디디 어! 도와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 이거, 이거 한번 해볼까? 위에 미니 게임 어 이거 뭐야? 어? 어? 이거 이거, 이거 떨어지는 거네 어 빨리 누가 오래도 생존하는지 게임하는 거 같은데 어 상대 어이구 다른 벌레도 때릴 수 있어 어나한 아, 번에 막 떨어졌어 지금 와와 아래 용합이다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떡해어아악 안돼 죽는다 아 이거 벌레 진짜 많아 어, 벌어폴레야도 여기 있다. 벌레야 안녕. 벌벌벌벌. 리아 벌레는 조금 징그럽게 생기는 듯 독이 있나 봐. 아 <웃음> 같이 상적캐자오 황금색 상적 모임 모임 모임 모임 모임. 진짜 레전돌이 상적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빨리. 오경험치막 올라. 오, 냠냠냠. 나 완전 멋있는 이거 무슨 그거 같지 않냐? 바퀴벌레. 바퀴벌레 같기도 하고 이거. <웃음> 아, 징... 바퀴벌레 닮았어. 아, 징그러워. <웃음> 아, 나닮 알면... 선생. 우와. 우리 똑같다 지금. 그러니까. 야, 나중에 우리 거... 야, 한번 지금 배틀 해볼래? 그래? 아야야야 내가 졌다 내가 졌다 내가 졌다 내가 졌다. 내가 졌다. 아 내가 졌다 내가 졌다. 여기 뭐 때리지? 거기서라. 아, 미안해 네 <목소리> 아. 맛술이네. 맛있게 먹었네. 가자. 맛술이다. 어, 지금 어, 레전드리 상자. 빨리 먹어야 돼. 우리가 담자. 우리가 담자. 쭉. 쭉. 쭉, 쭉. 이게 나오는 템을 먹는 건가?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니군. 저 잡아 쟤네 잡아 잡아 쩍쩍쩍 잡아. 잡아 잡아 잡아 쩍쩍쩍 쩍. 아우 못 이길 것 같아. 난 도망갈래. 아니야 아니야 공격해. 우리 이길 수 있어. 쩍쩍쩍쩍 어디를 아, 도망치시나? 아좀 세다 도망쳐. <웃음> 자, 제가 우리 우리보다 센걸 알았어. 그래도 공격했어. 돌아서. 자 여러분들, 제가 무서운. 그래도 뭔가 끔찍한 벌레가 된것 같아요. 좀 징그러워. 너는 벌레로서 무슨 벌레가 음. 되고 싶니? 나는 음, 똑똑하고 생존 생존력 있는 음, 바퀴벌레가 될래. 너 더러워. 아니야, 바퀴벌레 똑똑해, 똑똑하대 나는, 나는 매력적인 날개를 가지고 꼴벌이 되고 싶어 나. 아, 근데 내가 옛날에 인간이었을 때 인간인데 벌레 같은 사람이 있었어 그런 사람이 어딨어? 아, 김리아라고 정말 끔찍한 벌레, 인간 벌레가 있긴 했었는데 인간인벌레 라고? 음. 그 사람 되게 특이하다 <웃음> 오 야, 너 나보다 레벨 높다. 벌레 벌레 렐레 렐레. 벌레 렐레. 나 봐, 나 벌레처럼 걷는 방법을 배워 왔어. 오케이 야 누가 나 때렸어? <웃음> 나야 나. 이거 어, 너왜 이렇게 세? 체력이 <웃음> 왜 이렇게 많아? 공격력 물약을 먹었다. 사람 전사 싸우고, 싸우고 싶으면 싸워봐. 미안 파죠. 지나가는 벌레 있으면 잡아먹어야지. 어 오, 그럼 저, 저기 큰 엄청 큰전갈있네이지 않을까? 전갈은 벌레가 아닌데. 뭐뭐 전갈 사워 싸워, 싸워 여매나 비가 안 달아 비가 아예 안 달아. 오, 살려주세요 전갈님. <웃음> 잘못됐어요. 아 잘못됐어요 울게 울게 아 잠깐만 아 이러지 마. 오. 화났어, 화났어, 때려놓아놨어, 때려놓 아, <웃음> 데미지, 아, 야, 데미지 6천떠 쟤 까부이면 안 되겠다 야. 까부이면 안 돼, 까부이면 안돼 자, 벌레 보시면은 레벨 50인데 어,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자, 이런 식으로 제가 레벨 50까지 찍었는데 다음에는 한번 말렙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나.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도또 찾아올게요 다음 이편에서 봐요 그럼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빙. 안녕